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일찌감치 나섰어요 일찌감치 강남순환도로를 달려서 다육이 매장에 가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워낙에 다육이들이 습도가 높아서 무름병 걸릴 확률이 높지만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햇빛만 잘 보여주시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가을 햇빛과 빗물은 다육이들에게 보약입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낸 다육이들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 금은 다육농장 보시죠 분 다육 농장 12,000원짜리 페리도트에 이어서 인기 많은 아이들이죠. 15,000원 에보니. 15,000원 에보니.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구입해 주세요. 미인경. 영상 속 다육이 마리아 5만 원입니다. 먼저 찜 하시는 분들 마리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또 주말인데 어디로 다육이 쇼핑 나가시나요? 나들이 가을 나들이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들 토카타, 토카타 5만 5천원이요? 수출용 다육이가 많은 매장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국민 다육이들과 매장이 좀 다르죠? 구경거리가 식물원 수준으로 많은 수연금 보고 계십니다. 입장에 그냥 광이 번쩍번쩍 수연금 보고 계십니다. 만 오천 원입니다 사계절 내내 매일매일 다육이들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건강하게. 부지런히요 수금. 수금. 이만 칠천 원이요 수금. 매장에 방문하셔서 서비스 다육이 한 포트씩 받으셨나요? <웃음> 금은 다육농장 나들이 추천드려요. 수금 보고 계십니다.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농장 엘리자베스 금 엘리자베스 금 24,000원이요?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로 택배 주문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대 댁에서 다육이들 받아보세요. 희귀 다육식물 키핑장에서 왕언니들이 키우시는 다육이만 구경했는데 오늘은 말간이 금은 다육 매장에 들어왔답니다. 말간 3만원 나갑니다 3만원 이어서 보시라이는 팬더페이스 6천원 따글따글 얼마나 예뻐요 입장이 그냥 꽉찬 솔방울같이 따글따글 건강한 팬더페이스 자세하게 또한번더 보셔야죠 6천원 팬더페이스 여러분들께 쉽고 자세하게 다육이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싱싱하고 튼튼한 서든 벨 만원, 서든벨 만원, 소소하게 다육생활하는 건프로 여러분들께 같은 초보로서 꿀팁 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함께 다육이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우리 건강한 다육생활 하기로 해요. 다육이 영상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셔서 물 주시면 듬뿍 아이들이 또 통통해지는 슈퍼클론 슈퍼클론 12,000원입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받아보시면 너무 건강하고 따글따글해서 놀라실걸요 슈퍼클론 보고 계십니다 12,000원이요 건강한 슈퍼클론 보시면서 검프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정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익하다 괜찮다 토닥토닥 해주시는 우리 왕언니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웃음> 스텔라 보고겠습니다 스텔라 7만원 갑니다 7만원 금은다육 대표님께 아프리카 다육식물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듣고 왔어요 아프리카 다육이 정말 보고 싶죠 바위 사이사이에서 리톱스들이 자라고 있대요 글쎄 마케베니아 금 보시면서 메비나 금 메비나 금 만원 어서 하늘길이 열려서 건프로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가고 싶네요 다육이들 분갈이 하시고 햇볕을 충분히 보여주셔야 해요 맵이나금 군생이에요 맵이나금 3만원 3만원입니다 아니 아니 군생이 이렇게 저렴하다면 당연히 외도 아니고 3만원짜리 군생을 구입해야죠 맵이나 금, 3만원. 이어서 갑니다. 체르니, 5만 5천원입니다. 체르니, 5만 5천원. 이 정도면 저렴한 아이죠? 대품으로 성장하는 아이죠? 체르니, 따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여러분? 오른쪽은 6,000원 원종자라고사, 오른쪽 원종자라고사입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보시는 거죠? 황홀한 연꽃 5만원 갑니다. 5만원 크게 한번 봐주세요. 아침 일찍부터 농장에 방문하니까 금은다역 대표님 깜짝 놀라셨어요 택배 포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우주생명체 같은 에들리스 36,000원 갑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우리 왕언니들이 더 편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왕언니들 돋보기 쓰고 보시다가 눈이 잘안 보이시고 그럼 불편하시니까 건포로가 말로 오늘은 영상 편집 한번 해봤어요 본격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에둘리스 36,000원 갑니다 이어서 누다금 누다금 2만원 시작합니다 2만원이에요 무슨 옥션 경매사 같네요 <웃음> 누다금 2만원 저희가 아파트 노지가 따로 없는 한은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은 조건은 금종류 다육이들이죠 다육이들은 햇볕을 더 많이 씌워줄수록 다육이들에게 유리하죠 물론 밤낮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들고요 누다 금 2만원이요 금은 다육식물 서비스 상품이죠 페리도트 12,000원이요 페리도트 12,000원 고정 댓글에 주소와 전화번호 컴프로가 적어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15,000원 에보니 보고 계십니다. 종이컵으로 비교, 가늠해주세요. 크기요. 15,000원 에보니 15,000원 에보니에 이어서 3만원 에본이 3만원짜리 아이들, 3만원짜리 아이들과 1만 0천원 5만 0천원 다양하게 있어요. 에본이 3만원입니다. 한번 주문하시면 두번 세번 고객이 되는 금은다육농장 3만원 에본이 보고 계십니다. 에보니 보시면서요 우리 여러분들 다육이 영상도 봐주시고 다육이로 부자 되세요 <웃음> 여러분께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우리 언니들 인심 좀 팍팍 써주세요 좋아요 따봉 구독 눌러주세요 재밌게 이어서 갑니다 에보니 보시면서 마리아 마리아 5만원입니다 마리아 5만원 상품 다육이는 크기가 종이컵에 비교해서 요정도예요 여러분들께서 농장을 자주 방문하시다 보면 화분만 봐도 다육이 크기가 영상으로 평가가 되는데 아직 초보님들은 다육이 크기가 가늠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가을비는 여름 비와 다르게 햇볕이 뜨겁지 않으니까 다육이 들에게 도움이 돼요 가을비는 다육이에게 보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다육이들 환경적으로 잘 알맞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마리아 3만원짜리가 이렇게 건프로 눈에 들어오네요 마리아 3만원입니다 영상 속 마리아 모두 3만원이에요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몇개 올려놓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마리아 당보충하면서 다육이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육이 영상 올리는 건프로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다육이 매장에 있어요 에보니와 마리아 종류는 수량 넉넉합니다 아침에 인사해주시고 새 포토 구입하신 분들 정말 거하게 쇼핑해서 가셨네요 마리아 다육이들 물을 주실 때는 저명간수로 주시면 좋아요 되도록이면 남양이면 좋은데요 햇볕이 부족해서 다육이들이 물이 잘안들 경우가 있어요 칸츠입니다. 칸츠 20만원이요? 베란다 밖에 다육이들을 잘 내놓지 못하시니까 하루종일 문을 열어놓고 햇볕을 쬐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다른 상품들 주문하시면서 많이들 화재 화재 예쁘게 불나고 있는 화재 2,000원입니다. 가을을 건강하게 보낸 다육이들이 겨울에 추위에 또 이겨내서 스스로 내성이 강해집니다. 다육이 카리스마가 얼마나 넘치면 이름이 모이칸인가요? 수입 다육이들이 영상 속에 쏙쏙 숨어있어요 여러분들 모이칸 4,00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농장에 방문해서 다육이들 구입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오늘 아침에 건프로 만나신 분들 반갑습니다 루밍! 제각각 다른 얼굴들이죠? 루밍! 2 5,000원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솜사탕 같은 실루엣 영상 속 실루엣 보고 계십니다. 4,000원입니다. 건프로를 아껴주시는 여러분께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건프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죠? TM! TM 만원입니다. 영상 속 다요기들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문자나 전화주세요. 택배로 배달 가능합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고 차 한잔 드시면서 다육이 영상 봐주세요 써머스 5,000원이요? 좋아요! 따봉! 슈퍼오션 너무너무 건강하고 루인것 같이 예쁘게 물잘 드는 아이죠? 슈퍼오션 만원입니다 만원 며칠동안 주문 많이들 하셨나요? 금은 다육농장 sp 피 6,000원입니다 sp 6,000원이요 다양하게 제각각 얼굴이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sp 받아보시면 너무 귀엽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sp 이른 아침 새벽같이 출퇴근 차량에 밀려 강남 순환도로를 달려 긴 입적성 여러분께 보여드리러 긴 입적성 6만원이요 대품입니다 긴 입적성 와우와우와우 와우, 와우. 건강하게 잘 자리잡고 잘 크고 있는 마디바 쌍두 외두 모두 똑같이 오천 원입니다따글 딱을 건강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멘도사 군생이고요. 일만원이요 멘도사 만원입니다. 너무 건강하죠 불티나 <웃음> 불티나게 잘 팔린다는 뜻인가봐요 티나 티나 5,000원입니다 짜자잔 쌍두 핑크샴페인이요 핑크샴페인 7,000원 핑크샴페인 모두 쌍두예요 시간이 너무 잘 가죠? 벌써 주말이라니요 애엄마의 하루는 시간이 이렇게 잘 가요 여러가지 여러분들과 다육이에 대해서 소통하고 제가 키우는 다육이 관리도 하면서 영상도 찍고 볼일도 보고요 마디바에 이어서 우주생물체 <웃음> 에둘리스 3 6 0 0 0원요 에둘리스 보시면서 긴 입적성 짜자잔 45,000원 4 5 0 0원에 농장에서 도착한 긴잎적성 입장 끝이 빨간 선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은 아르케인 4천원 갑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다육이 쇼핑하세요 핑크색 자기야 허니핑크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세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 찜 하세요 허니핑크로 마음에 꽉찬 다육이 찾으셨나요 4만원 불카누스 4만원 다육이가 입장이 이렇게 튼튼해요 입장이 튼튼한 불카누스 보시면서 살아보니살아보니 살아보니 여러분 마음에 드는 얼굴로 딱딱 찍어서 <웃음> 살아보니 보고 계십니다 2만원 이요 가격은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만족도는 뜻한 차한 잔과 다육이가 눈앞에 있으면 행복하시다고요? 우울증, 스트레스 극복, 치료제, 다육이, 다육식물 키우시면서 많은 분들 힐링하고 계시죠? 원종 에보니 3만원입니다. 오늘 금은 다육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항상 우리 왕언니들 잊지 않고 검프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